오늘 날씨도 참 좋네요 태양의 가오가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도 로제가 있으면 태양의 가오는 문제없어 그럼, 그럼! <웃음> 이런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탐험이라기보다는 여행길을 떠나는 기분이네요 뭐 안될 거 없지 로제가 기분 좋으면 됐잖아 맞아 맞아 도시락도 싸왔지롱 흥미롭습니다 로제가 만든 거 가지고 뻐기기는 그나저나 잊혀진 영웅의 유적? 거기가 어디야? 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들어가는 데에 성공한 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 많이 강력한 마무리 등장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일정 공간부터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자격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라 방주가 구원자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구원자님에겐 그 자격이 있다는 뜻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일단 볼긴 으이, 뭐 먹으면서 말하지마! 빵조각 떨어뜨리지마! 들었거든. <웃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샌드위치 싸기 잘했다. 구원자님과 맵피님은 예전보다 더 사이가 돈독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두 분의 연계 전투를 보는 게 기대되네요. 우린 구원자님이 처음으로 맵피스토 어쩌구랑 계약하는 순간을 직접 곁에서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자칭할 거면 메피스토펠레스의 이름 정도는 외워라 동의합니다 어? 저긴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와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요… 신기하다… 이런 건본 적이 없어! 네, 저곳이 바로… 지금껏 그 누구도 진입에 성공한 적이 없는 잊혀진 영웅의 유적입니다